안녕하세요 친구들. 친구들 우리는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의 에코쌤 홍여림 이소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곳이 어디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라는 곳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커다란 집인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구를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지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알려주는 곳이에요. <웃음>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에게 지구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줄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의 마스코트 방이와 망이를 소개할게요. 안녕, 난 방이라고 해. 망치로 뚝딱뚝딱, 가위로 싹뚝싹뚝, 바느질로 꼼꼼꼼, 뭐든지 만들어내는 만들기 대장 방이야. 안녕, 친구들. 나는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아이디어 대장 망이야. 친구들, 우리가 무엇처럼 생긴 것 같니? 방이. 망이. 망이 망이, 뚝딱뚝딱 뚝딱뚝딱 그래,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 방망이야. 방망이야 또 무엇을 닮았을까? 누가 한번 얘기해볼래? 음, 힌트를 주자면 친구들이 쓰다가 못 쓰게 된 것을 버리는 곳이야 맞아, 맞아. 쓰레기 봉투 우린 종량제 봉투를 닮은 도깨비 방망이야. 뭐든지 뚝딱뚝딱 변신시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린 쓸모없어 버려진 것을 변신시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주지. 그걸 바로 업사이클 또는 재활용이라고 해. 이런 업사이클도 지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럼 친구들! 지금부터 지구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 친구들 이게 뭘까요? 무엇처럼 보이나요? 네 이거는 지금 지구 환경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있는지 알려주는 시계예요. 여기 시계바늘이 빨갛게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시죠? 친구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색이면 어떻게 하나요? 혹시 빨간색이라고 막 뛰어서 건너는 친구는 없겠죠? 맞아요. 빨간색은 위험하니 일단 멈추라는 뜻이에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딱 지금처럼만 생활한다면 지구는 온통 빨간색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우리가 살수 없는 환경이 될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빨간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친구들, 쓰레기가 뭘까요? 그래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것. 그럼 쓸모가 없는 건 모두 쓰레기일까요? 친구들은 집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나요? 혹시 모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건 아니겠죠?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종이는 종이통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통에 캔은 캔 통에 비닐은 비닐 통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잘 분리배출해서 버려주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우리 집에서 잘 분리배출된 재활용품들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원료가 되게 보내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침 혹시 맛있게 먹었나요? 배가 불러서 혹시 남긴 친구들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남긴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봉투나 음식물 통에 담아줘서 다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에 튼튼한 영양분을 주는 퇴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고양이나 강아지들의 사료로 만들어지기도 한데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 이런 음식물 쓰레기 통에 비닐이나 이쑤시개, 세제 등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버릴 때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게 잘 분리해서 버려줘야 돼요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불에 탈수 있는 것은 불에 태워 그 찌꺼기를 땅에 묻거나 불에 탈수 없는 것은 바로 땅에 묻어버려요. 이렇게 불에 태우는 것을 소각이라 하고 땅에 묻는 것을 매립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쓰레기가 불에 태워지고 땅에 묻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제 괜찮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를 불에 태우면 다이옥신이라는 아주 우리 몸에 나쁜 가스와 지구를 덮게 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구는 친구들처럼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지금처럼 쓰레기를 계속 묻게 되면 언젠가 우리 이 지구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될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쓰레기는 줄이고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혹시 친구들은 바닷가나 강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잘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통에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무 곳에나 버려진 쓰레기들이 비나 바람을 타고 떠내려가 바닥 위를 이렇게 둥둥 떠다니게 돼요 이렇게 떠다니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들이 먹이인 줄 알고 먹게 돼요 이렇게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가 배가 아파 꼬르륵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런 물고기는 누가 먹을까요? 맞아요. 우리 사람이 먹죠. 이런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이렇게 바다에 쓰레기가 떠다니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친구들, 여기 분홍색이나 빨간색 테두리로 된 곳은 사람들이 지구를 아껴주지 않아서 동물들이 아파하는 사진들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데나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그게 먹인 줄 알고 덥석 먹은 새가 배가 아파서 죽은 사진이 있고요 버려진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거북이도 있어요 친구들은 혹시 온실가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나 자동차가 달릴 때 또는 전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전기를 만들 때도 지구를 덥게 만드는 이산화탄소라는 가스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런 사진들은 이상 기후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최근에 뉴스 본적 있나요? 호주에서는 큰 산불이 나서 코알라들이 타거나 많이 죽고 우리나라에서는 며칠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땜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집이 물에 쓸려 내려가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들이 일어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마구마구 먹어주는 나무나 초록색 식물들을 많이 심어주고 화석연료 대신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풍력에너지와 석유 대신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작아지는 옷들은 버리지 말고 나눠입거나 재활용을 해서 입기도 해요. 그리고 이곳 우리가 있는 업사이클 에코센터는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지열,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패시브 하우스 건물로서 다른 건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다르게 지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힘이 없어지면 어디서 다시 힘을 얻나요? 맞아요.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밥을 먹죠. 그게 바로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에너지파, 그렇죠? 이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 조금 전에 배운 온실가스가 많이 생겨요. 우린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데 이 에코센터는 최대한 에너지를 덜쓸수 있게 설계된 건물이에요. 겨울에 옷을 두겹 입을 때보다 세 겹을 입을 때 찬바람이 덜 들어와서 따뜻하죠. 에코센터 건물은 다른 건물들보다 한 겹을 더 두껍게 만들어서 겨울엔 찬바람이 덜 들어오고 여름엔 뜨거운 태양 빛이 덜 들어와서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해준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손바닥 모양이 보이죠? 자, 어느 손바닥이 더 뜨거워 보여요? 맞아요. 일반 유리창호가 더 뜨거워 보이죠? 이걸 태양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유리창호가 더 뜨거워요. 근데 우리 에코센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삼중 그렇죠? 한 겹, 두 겹, 세 겹. 그래서 일반 유리창보다는 태양빛을 더잘 막아주겠죠. 그래서 어떻게? 여름엔 더 시원하게 겨울엔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